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23일 업데이트 내용이 지금 올라와야 하는데 현재 시간 10시 17분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새로고침을 계속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고요 공지사항에 올라온 거는 어 화요일날 진행한다는 그 방송내용 아 딱히 궁금하지 않는데 이 방송내용 이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릴까 하다가 12시 넘어가서 또 영상 제작하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은 복구권 이벤트 마지막인 그냥 강화 영상을 찍는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그 전에 지금 한 가지 기사가 올라왔는데 자 기사 내용은 V4의 개발을 주도해왔던 어, 손명석 PD가 내게임즈를 떠났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자, 떠난 시기는 작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V4 언택트 그 이후로 나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매드 엔진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고요 과연 V4의 핵심이 사라진 현재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더 좋게 변하게 될지 아니면 더안 좋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이빈 공간에 누가 새롭게 들어오게 될지도 좀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창설한 매드 엔진은 이 위메이드 타워에 입주를 했고 위메이드에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위메이드는 최근에 미룰보를 만들면서 어, 위메이드의 위상이 딱 드러나게 됐었죠. 어, 그 외에도 엄청 유명한 개발자들 위주로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메이드 쪽도 조금 알아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 또 어떤 게임이 새롭게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지금 길드 던전 중이거든요. 저희는 월요일날 해가지고 지금 길드 던전 중인데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일단 강화는 장신구랑 봉이남은 했는데, 아, 이미 다 터졌습니다. 무슨 상강도 못 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강화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아, 어 저는 선택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예열로 터뜨려 봤는데, 무슨 상강도 못 가고, 이강에서 다 터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도전할 거는, 깨어난 지쿠스의 심판장갑, 요거를 축복받은 주문서로 도전을 할 겁니다. 현재 끼고 있는 거랑 새롭게 맞는 거 해서 총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한 개를 또 축복받은 주문서로 질러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가랑 완장 지금 창고에 있거든요. 1강짜리. 그두 개를 또 질러 봐서 4강을 띄우게 된다. 그러면 또 5강까지 도전하는 그런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작의 소속객 결정체 필로한 개수를 못채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못채웠기 때문에 바로 복구는 못할 것같고요 들리는 이야기에 보면은 이 결정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뭐 방안대항이 나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썰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업데이트 내용이 안올라와서 그 내용이 확실한지는 잘모르겠고요 요거는 연마 넣어야지 자 한번 잠금 풀어놓고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방어도딱 보니까 두개가 있네요 어왜 두개지? 나 아까 상자 한개 열었는데? 오 요것은 두개 다 성공한다는 의미인가? 자 맥시멈으로 뜨면은 8강까지 가게되는 축복받은 주문서로 강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자 한번에 제발 한번에 8강가자 가자 8강 3 2 1 과연? 오! 야잠깐와 한번에 맥시멈?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야, 한 번에 맥시멈? 아니 이거 <웃음> 어우 야 이거 진짜야? 설마 와 이게 그치, 88? 88? 88? 88가속 구강? 88가속 구강? 자한번더 갑니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3 2 1 88 88 88 88오 진짜 같네? 아니 진짜, 아니 이거는 예상 못했는데? 진짜 팔팔인데? <웃음> 자 그러면 구강 달리겠습니다 와..이걸.. 아니..그러면 나본거 뭐하냐? 팔띄어버렸으면목표는이었는데뭘더 질러서.. 해보지? 어? 이게 뭐지? 예상한거랑 너무 다른데? 자 구강!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터트린 앳땜이 여기서 터지는건가? 자 구강! 3 두원 과연 9강은9강은구아 구강. 여기서 구강은 못 가네요 아아 그래도 8강 갔습니다 8강을 성공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뭐를 하나 질러서 복구를 해보지 지금 이거는 판된 창이고 지금 육 육지 코스니까 이거를 팔 눌려볼까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나팔을 지금 푸는 시점이 왔거든요. 타이밍이, 요거, 나팔 아이템 정리를 끝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돌렸는데, 어, 브렐란 싹다 깔끔하게 다 터져버렸구요. 뭐, 이번에는 7강도 한 개도 못 갔네? 자, 아까 이어서 이번에 지쿠스로 낫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저번에 7강을 한개 띄웠는데, 그냥 지쿠스요. 깨어난 말고. 예 선택 못 받아서 예못 갔습니다. 운명하셨구요. 1강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8강도 못가서 운명해버렸고 유코스 요거를 한번 믿어봅시다 요거를 한번 믿어봅시다 지금 대체템이 지금 없긴 한데 요거 한번 질러보고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 근데 뭘 하나 지금 계속 질러야되는데 질러서 복구받을걸 만들어야되는데 다 성공해버리면은 아 그거 이득...인가? 아 특성? 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축복받은 주문서. 자, 이번에도 아, 이거 8강 떠주면은 아주 감사하죠. 가겠습니다. 제발 8강 떠라. 3, 2, 1. 요거 8강까지 가면 완벽한데. 아, 아, 일단은 광화 성공. 아, 7강이라도 일단 강화를 성공했습니다. 어휴! 무슨 일이지? 역시, 터트릴 거 각오하고 하니까 바로 붙는 건가? 제발 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터져버리더니. 자, 요거 8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지. 자, 간다. 8강. 8강 가자, 8강 가자. 8강. 8강, 렛츠고! 와! 뭐야? 아, 진짜 붙어버렸네? 어? 뭐야 이게 진짜 붙어버렸네? 아니 여기 서니 <웃음>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여기 <웃음> 진짜 이게 다 붙어버렸네? 어나 그럼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뭐 질러야 되지? 뭐로, 뭐로 가지? 뭐로 가지? 장신구? 이거 육관 갈까? 더이상 촉 쓰기에는 지금 창고에 있는 그 완장팔찌 쓸게 없어요 여기다 다 써버리면은 귀고리 지금 귀고리가 여기 6강짜리 이깨 하나 만들면 4강짜리 한개 나오죠? 요게 6강짜리가 있으니까 대체도 있고 요걸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칸 차지하니까 요거 다시 넣어주고 야 이게 다 붙어버린다고? 렛츠고 그야 요것도 붙어라 아... 요게 요게 4강에서 터버리네 아.. 아.. 아쉽게 됐다 자 요거 터졌구요 요거깨어나 만들어야겠네 자 아까 액땜을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선택 장신구 두 장을 받고 자축줌 완장 자한 번에 맥시멈 목표는 한 번에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가자 레츠고 맥시멈 맥시멈 아까 그 기운 받아서 제발 맥시멈 아.. 이게 1강이 떠버린다고? 아 에바야 에바야 에바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웃음> 이거 아닌데? 3, 2에서 쓰면 최대 2단, 2단계네? 성공해도 4네? 아아 이거 에반데? 팔찌로 가겠습니다 자 맥시멈 떠라 맥시멈 떠야 된다 진짜 떠서 5강, 5강 도전해야지 제발 아 미쳤다 1강 씨! <웃음> 아 아니네 아니네 2강 떴네 아 이게 어떻게 온발이 이렇게 됐냐 아까 장갑에 맥시멈 다갔네 바로 4강 가겠습니다 자 요거 4강 어차피 기속이니까 마음 놓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4강 가야지 자 팔찌 아 완장이구나 완장이 문제입니다 완장 완장 여기 연속 4까지 지금 가져야 되는데 오케이 상강 좋아요 자, 기속인데 기속인데, 가져야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44 왔습니다 44 44 44 5강 가자 5강 이거 이거 느낌 좋다 이거 완장이 5강 가자 바로 5강 가자 5강 가고 끼고 있는 거까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얼~~치 옳지, 옳지 옳지 잘 간다 잘 간다 자 다음 끼고 있는 거 5강 가겠습니다 자, 가요몇 강까지 올라갈지 아 이게 바로 터지냐 아 역시 시간대가 흐름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바로 터져버리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팔찌 자 5강 가자 아아 아, 이게 액뎀 이게 끝이야? 아 이거 공격력 가자 그냥 공격력 장신구 목걸이가겠습니다 오늘 뭔가 장신구가 잘되니까아 장신구가 아니었구나 아씨 방어구로 해야되나? 아 고민되네 어차피 복구할 수 있는건 한 개. 공격력 공격력이 올라가는 목걸이 가겠습니다 육강 가자 육강 육강 렛츠고 육강 육강 요! 육 아이씨 목걸이, 목걸이... 빈거 채울게 없잖아 <웃음> 잠시만 빈거 채울게 없네 어어어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길드 던전. 아, 저 여기서 목걸이, 여기서 목걸이가 또줬으면 하는데. 목걸이, 떠와라 아, 씨, 아! 벨트만 나와, 아 씨. 아. 아, 뭔 벨트만 나와, 아. 아, 이것도 벨트 한번 가져와야지, 또, 아. 자, 벨트 3강! 야, 이게 오늘 진짜 거래가능은 다 터져버리네? 4강 아, 이거 판덴벨트라서 별로 기대 안 되는데? 역시 기대 안하면 붙어버리네? 요거는? 터지겠죠? 역시나? <웃음> 젠장할 판덴벨트? 메라이